안녕하세요 써니텐 입니다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의 경우 구독자 이벤트의 대사는 다음과 같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옆에 종 버튼을 눌러 알람 설정을 한 다음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상품을 보내준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구독자 수에 크게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야 상품을 준다고 하면 구독자 수야 당장 늘겠지만 그렇게 늘린 구독자 수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평소에 잘하자. 썬텐. 개인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며 댓글로 소통을 하는 부분이 가장 재미가 있었기에 그분들께 작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가장 많은 댓글을 작성해주신 분들 중 상위 5명을 뽑아 상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상품은 다름 아닌 제가 베트남에서 섭취했던 식품 중에 가장 효과를 봤던 아티초크차, 백티렉 들은 거 이거 한 봉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댓글 남겨주신 한분한분다 저에게 소통과 공감으로 즐거움을 주시거나 반대 의견으로 제 시야를 넓혀주신 분들이라 다 보내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라 제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조금 부담되어가지고 상위 다섯 분께만 보내드리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특성상 테크 유튜버들처럼 기업에서 상품 협찬을 받는 채널도 아니라서 비싼 아이템을 보내드리지 못한 부분도 죄송하고 시청과 댓글로 소통해주신 분들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거 보면 저 기업에서 협찬이나 광고 들어온 거 아니냐고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 마트에서 직접 구매하고 계산하는 영상을 잠시 보여드립니다. 아티소 구입했습니다. 저 써니템 맞아요. 타인 아닙니다. 일반적인 차 티백을 먹듯이 뜨거운 물에다가 이 티백을 넣고 우려내서 드시면 되는데 보리차처럼 시켜서 냉장고에 넣고 물 대신 드셔도 좋고 손님 접대용으로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한 컵에 티백 한 개는 조금 진한 느낌이라 저의 경우에는 뜨거운 물 1리터 기준 티백 한 개를 넣고 한 5분에서 10분 푹 우려낸 다음 그 다음에 마시는데요. 이게 간 회복에 좋다고 하니까 피로는 간 때문이라 평소 피로가 잘 쌓이시는 분들이나 술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께도 좋다고 하네요. 그 외의 효능은 포탈에서 아티소 효능 혹은 아티초크 효능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랩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 그외 지역은 국내 택배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다음 달 중순에 한국에 들어가는 대로 택배로 보내드리고 메시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공지한대로 제3국에 거주 중인 분들께는 배송 시스템의 한계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한국에 계신 지인이나 가족에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송비를 착불로 하면 뭔가 받고도 돈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으니까 배송비도 제가 쏩니다. 처음에는 악플은 제외하려고 했으나 악플의 특별한 기준이 없고 그렇다고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저도 사람인지라 편파 판정이 될것 같기에 그냥 모든 댓글을 다 카운트하였습니다. 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유튜브 자체적으로 필터링되는 요 스팸 댓글이라든지 욕이 들어간 댓글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 수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외국인분들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그분들은 아, sorry, yeah, sorry, next time, o k a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했는데요. 이거 카운트하는 장면이 지겨우실 수도 있으니 주작인지 확인하실 분들은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되고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림펑님 13개로 1위를 하였고요. 2위는 에이렌의 화평님. 10개로 2위 하셨습니다 3위는 고웅자님 8개 4위는 민리강님 7개 5위는 무초티비님 6개 그리고 막한곽다이호치비님 6개 공동 5등이 나와가지고 두 분이 만나서 가위바위를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두분다 보내드려야겠네요 만약 이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래 댓글로 인스타나 페이스북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제한은 따로 없고 제가 수명이 다해 죽기 전이나 유튜브가 사라지기 전까지만 댓글 남겨주시면 되니까 천천히 남겨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반대 의견까지는 모르겠지만 악플까지 카운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악플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싫어합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성을 위해 카운터한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댓글 카운트가 주작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뒤로 가기 하신 뒤 다른 영상을 시청해주셔도 됩니다. 순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상품을 제가 못 드린 분들께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상품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